이데 봐봐 이거. 상승 문법. 다 틀린 것 같은데. 다 틀렸어? 다틀렸상황 다 이거 구별하면 끝나는 건데. 네. 시가부사절 조건부사절 속에서 뭐라고 했어? 미래 시제가 현재 시를 대신한다 그랬지. 네. 여기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현대시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네. 이거 못 쓴다는 얘기지. 네. 미래시제. 이거 못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i 미가 구별해야 될건딱 하나야. 시간부사절하고 조건부사들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 시간부사절은 대표적인 게 as하고 when 같은 거, y 같은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조건부사절은 if하고 unless만 보면 되잖아. 시험에 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미래시제 나왔을 땐조건부사절이지 중요한 건 근데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집중해서 볼 건데, 얘가 과연 이 조건부사들만 쓰 쓸까? 독보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로만 쓸까? 아니지? 이게 무슨 뜻인데? 만일 뭐뭐 이라면 이란 뜻이지? 만일 뭐뭐 이라면 어? 이건 알고 있지? 요런뜻만입니까 네. 아닌데 양보부사절도 있는데 그럼 양보부사절도 그러면 시제적용을 받을까요? 미래시제 못쓸까? 아니야 전혀 아니야 요건 무슨 뜻인데? 비록 뭐뭐 이지만 뭐뭐 이지만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양보부사절은 아니야 다음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명사절도 있는데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야 뭘쓸때 목적으로 쓴단 말이야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면 명사절이야 이때는 뜻이 달라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야. 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돼. 자, 한글을 나눠서 해석하고, 영어만 똑바로 써게요 여기. 그래서, 요 조건에 부합되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맞았나, 틀렸나, 틀렸죠. 네. 왜 틀렸냐면, 조건절이라는 거 분명하잖아요.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어, 선생님, 내일이니까 미래 아닐까요? 그런데 조건 부사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r a n g 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어? 음. 나 우산 빌릴 거야. 됐어. 여기는 말이 틀려요. 내 그녀가 온다면. 이것도 네. 안 되지. 이프가 조건부사제로 쓰였잖아요. 조건부사제로 쓰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거 틀렸으니까 음. 뭘로 써야 돼? 컴, 지가 돼야 되겠지? 됐잖아. 네. 그래서 당장 너에게 전화해 줄 거야. 자, 여기는 조건부사전 업로드. 그 아니야. 업로드예요. 그 레스토랑의 평가를 갖다가 업로드, 업로드, 네가 업로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웹사이트에다 업로드해주면 다음번 방문할 때 아, 10% 할인해줄 거란 얘기잖아. 틀렸어. 그치?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미는 뭐 미래지만 조건부사주 죽겠어. 현대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갖고, 이거를 쓸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지. 네. 이거 어떻게 붙여야 돼요, 그러면? 어부러지. 업로드.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시지부스요시지스 업로드, 다운로드. 음. 자, 다 붙였어. 얘는? 얘 네, 틀렸어. 요 얘도 틀렸어요? 나는, 야, 봐봐. 이게 조건부사 대래요 그, 시. 시그... 그녀가 내일 여기에 온다면 난 몰라? 시, 시컴스 이씨, 해보는 아이디어가 뭔데? 못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이건데? 명사절인데? 목적으로 쓰였잖아 목적으로. 나 몰라, 뭘 몰라. 그녀가 내일 여기 올지 안 올지잖아. 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맞는데? 응? 아, 네. 이거 구별 못하면 끝나 이거 이거 쉬운 거라고 좋아할 거 없어. 이거 구별 못하면 이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뭐야? 시제 시제 영향을 안 받아. 여기 조건이 있잖아.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 불은 조건 눈일 때만이야. 조건 부사절일 때만이야. 이게 왜 조건 부사절이야? 많이 뭐만다면이 아니라 뭐가인지 아닌지를 몰라. 아, 아. 이해됐어 이제? 아. 예. 응? 이거 따라줄 줄 알아야지 이거.